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휠, 그, 랩핑 도색을 하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일단, 어, 휠이 정말 더러었었는데 나름 깨끗이 닦았구요. 그, 일단, 유막 제거를 제일 잘해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 퐁퐁으로 한번 닦고, 예, 다 말린 상태예요이 어, 상태에서, 이제, 어, 이, 신문지로 안쪽은, 어, 도색이나 랩핑이 되면 안 돼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막아놨구요. 이제 이 로고 부분이 도색이 되면 안되니까 이걸 한번 떼어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넣어서 헤라도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따집니다. 혹시나 이쪽에는 도색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지로 막아 놓을게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이거 이리 튠살때 같이 샀는데 어, 이것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살때 처음에 한 번에 다 붙여봤었는데 어, 그러면은 중간 중 갈라지더라고요. 잘라 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건 뭐 그냥 사실 집에 있는 테이프하고 인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타이어 에다가 타이어 검정색이고 어차피 고무 랩핑이라서 뭐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한다고 하시는데 음 그래도 이제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마킹 테이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테이프 그냥 사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접쳐야 돼요. 나중에 한 번에 했다가 예, 이게, 공간이 뜨더라고요. 예, 되게 충분한 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쪽도, 그, 스프레이 뿌리다가 칠수 있으니까, 네. 마킹 테이프 하시고요.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요 바퀴 사이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튀지 않게 작업을 할 거예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처음 해보는 거고요. 뭐 연습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영상 찍으면서 할 수도 없지만, <웃음> 일단 이건 받아 실수하면은 벗겨날 수도 있다고 해서 자신감 갖고 음, 이것저것 많이 찾아만 봤어요. 일단 이 이디튠 예, 랩핑 스프레이, 그러니까 러버 스프레이니까 이게 고무예요. 고무를 입히는 건데, 충분히 힘드시고요. 음, 뭐야, 이거? 여기 있는거야? 뭐 어,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앞에 떼는 거 같아요. 떼는 거 맞나? 어이구 깜짝이야. 씨. 아니네요? 아! 떼는 거 아니었어요? 떼뻔 했어요. 처음에 분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주의사항은 물이 일때이 도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 쪽 마킹이나 이 외부서부터 뿌리면서 세, 세게 누른 상태로 하면 됩니다. 근데 호프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호프리기는 한 번만 이렇게 네.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시작. 꼭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쪽같은데 안될수도 있으니까 예. 호뿌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막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 호뿌리기는 안착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자, 이제 첫번째 호뿌리기가 끝났어요. 이건 호뿌리기 해볼게요. 다시 한번 꼭 흔들어 주시고요. 한번 세수. 탁해보 들어갈게요. 두번째 호뿌리기 끝났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겨울이라서 좀더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도 기준으로 한 5분이면 은 호뿌리기 말린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착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호뿌리기를 한번더 할게요. 어, 사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 정도로 막 어렵거나 조금은 잘못해도 커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매끄러운 표면 이런 거만을때좀 신중해야 되는 것 같고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크를 예. 항상 한번해볼세요 이번엔 좀 다른, 다른 방향으로 해 볼게요. 뿌리기 세 번째.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포프레이 끝났고요 이제 네번째부터는 촉촉하게 뿌릴거예요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 보면 촉촉한 느낌이 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쪽 안쪽 같은 데가 잘안 되니까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촉촉한 느낌, 비칠 정도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네. 호프레이 끝나고 두 번째 브레이인데요 어, 이런 가상 사이가 잘 안돼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촉촉하게. 자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일 위스 하고 나왔는데 이런데 보시면은 방향이 달라가지고 어, 스프레이가 못 가가지고 이 은색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데 좀거질거질하게 그래서 지금 바퀴를 한 바퀴 돌렸고요. 어한번더 마지막 뿌려주려고 해요. 자 마지막 스프레이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정도로 예, 물어줬어요 마무리 했습니다 거의 다 말라가고 있고요 예, 생각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어, 스프레이 래핑 하고 나면은 어, 3일 동안은 고압수 같은 걸로 세차하시면 안 되고 예, 한 100km 이상 달리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일 정도는 더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놔두시고 차량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음, 도대 한번 요 하면 좀더럽습니